56세 서정입니다 안쪽 이빨 한 개를 발치를 했는데야 너무 꽉 끼어서 그걸 좀 a 서 받아봤어요. 4년 됐습니다. 예. 예, 많이 심, 심했습니다. 코골이가 더 심했습니다. 무겁도 조금 있었어요. 집사람이 같이 못 자겠다고 야기합 코골이 수술 두번 받았어요. 코골이 아, 너무 심하니까 한 번은 병원 가서 수술했고 한 번은 개인 의원에 가서 이비인후과서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요 처음에 조금 괜찮다가 결국 또 재발했어요. 코 안에 그 구멍을 확장하는 수술 3, 2, 3 개월 만에 재발했어요. 제가 그전에 잘때 입에다 테이프를 붙였는데 테이프를 붙이니까 조금 나았는데 매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쓰리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좀 찾아보자고 그래서 우연히 인터넷 검색해서 찾게 되었어요 이걸 맞져서 끼우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가볍다라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제가 이걸 착용하기 직전에 당뇨가 400에서 450정도였는데또 당을 체크해보는데 200대 초반이 나왔어요 와 이거, 이거, 이거 정말 괜찮은 물건이네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단 하룻밤이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직장에 직원 두 분한테 이 제품을 소개해줬고 또두 분이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